저도 네. 네. 어. 사진을 찍어 도요 네. 어, 네. 어, 또 네. 어, 또 있어요. 하신을 아, 네, 네, 네. 당기고 있다. 그 렇기 때문에 좀더 다리 같은 것도 제대로 활용해 보고. 샷, 흠찍 끼고 있던 얼굴 표정 좀더빨리흠는데 잠잠해져 있는 좀더눈물어야돼 뻗뻗으면은 화학에서 나오고 저좀 찍을게요 저좀 찍을게요 네